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정민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이번 주 금요일이 101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관련 기관 단체들의 다채롭고 풍성한 어린이 행사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역시 행사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운 프로그램은 풍부한 상상력을 선물하는 마술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술사의 손동작으로 종이가 꽃이 되거나 새가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자 목포에도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술여행.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 마술여행인데요.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기업 시리즈 오늘은 마술여행 김영재 대표와 함께합니다.